주식회사 오우석세스데이 세도나메서 릴리징 화건입니다. 특별히 제작된 이 릴리징 화건은 자연스럽게 목표가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저항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. 관계소통 허용화건 시작합니다. 나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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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허용합니다.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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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허용합니다 나는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나를 허용합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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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지금 그리고 여기 나는 지금 그리고 여기 나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도록 나를 허합니다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목표가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저항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